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기에 정보보안에좀더 신경 써야겠죠 이번 시간은 정보보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정보는 문서 형태로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고요 또그 문서의 생성이나 보관이나 또 유통, 폐기의 그러한 생명 주기를 가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 문서 작성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당연하겠지만 회사 업무 문서는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은 네, 여러분께서 인식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 교육에서는 그 문서 작성의 단계에 있어서 문서 중요도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맡길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안 등급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밀 문서가 있고 또 대외비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문서가 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회사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정보보호 교육에서는 문서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기밀 문서에 대해서는요 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회사 내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우리 회사의 활동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밀문서로 분류해야 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상 그리고 어, 임원급에서 비밀리에 처리해야 된다고 인정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 기획에서 그 기획 단계에 생성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같은 기밀에 관한 문서가 있고요 또 사내에 특정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람이 허가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 내용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기밀 문서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비 문서에는 회사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는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계약서나 협정서 그리고 정관이나 약정, 규정, 연혁서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고객 정보와 같은 문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문서는 비밀 문서와 대외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개대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문서를 말합니다. 다음에 문서를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비밀문서와 대외비 문서는 명백히 구분하셔야 하고요.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비밀문서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개인 PC에 보관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 파일을 보관하실 때는 대부분의, 네, 중요한 문서를 암호화 조치를 하셔서, 네,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력하셔서 검토 중인 문서는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또는 회의를 하시러 가는 경우, 네, 뭐, 점심시간인 경우에도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시고, 또, 네, 열쇠가 달려있는 서랍 등에 보관하셔서 어떤 문서 유출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컴퓨터 잠금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인이나 또는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작성을 마치고 저장할 경우에는 한글 또 MS Word와 같은 문서 작성 도구에서 지원하는 암호화 설정 기능을 활용하셔서 패스워드를 설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서를 대부분 외부로 전송하거나 또는 내부에 다른 부서로 전송할 때 암호하거나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 중요한 문서를 우리 내부에서 전송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고객의 정보 또는 인사기밀 정보와 같은 파일일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셔야 되는데요. 그 암호화하셔서 전송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하시고 활용하시고 있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내부 메신저를 이용해서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팩스로 전송하는 경우와 같은 그러한 이제 경우가 있는데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네, 기밀문서 또는 대비문서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하거나 패스워드를 설정해서 전송하셔야 되고요. 이메일을 통한 전송을 할 때는 암호화된 첨부파일은 물론이고 이메일 본문 내용에 암호를 알려주시는 경우는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찮으시더라도 보내는 대상한테 암호를 전화 또는 가급적 그 여러분들께서 주고받는 문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암호를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팩스는 조금 이제 유출될 확도가 높죠. 그래서 팩스로 전송하실 때는 보내시고 나서 반드시 받는 분한테 팩스를 전송했다라고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그 팩스 문서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신 내용이죠. 또 어, 출력된 문서를 검토, 검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파쇄하시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파쇄하실 경우에는 그냥 휴지통에 버리시지 마시고요.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어, 종이가 아깝다고 하셔서 중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이면지로 활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출력물이나 팩스 문서에 대한 어,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PC를 사용할 때는 백신을 설치하시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셔야 되겠죠 또한 윈도우즈 보안 업데이트는 자동화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루득불 어,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ZZ 때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는 어, 매우 어, 유혹에 시달릴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 비싼 프로그램을 사야 되나 옆에 동료가 어, 크래킹할 수 있다고 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 마음의 갈등을 겪는데요. 반드시 불법 소프트웨어나 또는 이런 우리가 임의로 크래킹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커가 가장 중요, 좋아하는 그러한 네,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이센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용이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제때제때 보안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패스워드 설정은 어, 가능한 한좀 어렵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네세 종류의 문자 조합이라든가 또는 두 종류의 문자 조합을 이용해서 아홉 자리 이상 어, 보안 네, 패스워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장기간 여러분 업무 PC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즉 자리를 잠시 뜬다거나 이제 잠시 이제 간식을 드시러 간다거나 할 때는 네, 화면 보호기를 네, 설정하도록 하십시오 화면 보호기 설정도 역시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서 바로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그 설정이 해제되도록 하시면 안됩니다 패스워드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은 이제 와이파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와이파이 도시락이라고 할 정도로 와이파이가 와이파이에 목을 매시는 분도 계신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선 와이파이는 공개된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업무 PC 또는 우리의 스마트폰을 업무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득불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 암호가 즉 패스워드가 걸려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리를 잠시 회의 중이거나 또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석하는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책상 위에 중요한 문서를 검토 중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서를 반드시 캐비넷에 네, 보관하시고 또는 네, 서랍에 보관하셔서 클린 데스크 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 이동하기 쉬운 그런 이동용 어, 패드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네, 내부에 관리 대장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서 나가서 그 이동용 패드나 또는 노트북이 분실되거나 또 활용될 때 우리가 어떤 문서가 가져가 나갔는지 또는 어떤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출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가 10여 가지에 이르는 그러한 그런 정보보호 수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보호 수칙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생활화하고 있는 그러한 네, 수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보보호 이 앞서 말씀드린 수칙을 여러분들께서 어 작은 습관으로 해서 항상 몸에 네, 어 수칙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정보보호는 그리 어렵지 않게 시현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전하게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보호부서만이 아니라 임직원 개개인의 보안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에서의 해킹에 비해 내부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이용한 정보유출이 보다 쉽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정보 유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기술 유출에 관한 사건 자료를 보면 전직, 현직 직원에 의한 중요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보호 부서가 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개개인이 보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악의를 가진 내부자에 의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는 노스토에프스키의 명언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 것도 분명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작은 노력으로 정보보호 활동이 습관이 된다면 분명히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환경의 보안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소중한 활동임을 이해하고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